티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정일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사실 마지막 공연이라서 저희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웃음> 여기 계신데 저의 어머니께서 오늘 생신이세요 <웃음> 그래서 저랑 슬기씨가 깜짝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같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여러분 괜찮나요? <웃음> 네, 그러면 마지막 곡 정말 정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권진홍 교수님의 Happy Birthday to You 이드리겠습니다를 네, 하는 그대의 생일날 언정일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맘 담았죠 그 다음은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한 송일 사자 내려오 피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꿈속에는 장미 한 송이 책한 꿈과 그대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아드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맘 알아주는 그대 작은 내 마음을 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세상에난 행복. <웃음> 아, 저희가 이대로 떠나라고 했는데. 분들께서 <웃음> 이렇게, 이렇게 붙잡아, 붙잡아 주셨네요. 아, 그냥 물러나기는 좀 아쉽죠. 그리고 마지막 공연인데, 그렇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앨범 곡인 만큼.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세요. 어, Just t o 들려드릴게요.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and I think of you sometimes,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two of us. building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We can make it if we try it, just the two of us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뿌듯하고 후련하게 저희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